s 바 m 헬프미 d y 야 냥냥 펀치에 맞아본 적 있냐? 아이고 지혼이지 아우 진짜 왜그러냐? 아우 귀 루잡아너는다하하하 아하하 아아 누나가 잡아 먹는다 아, 아, 아. 내가 방금 뭘본거냐아 <웃음> <루스 있어. 웃음> 시격지시인야그렇지말카지 시카지, 시카지, 시카지, 시카지, 시카지, 시카지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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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<웃음> 떠난 바나말다 이거 너무 뭔단적뭐 뭔가... <웃음> 야방뭔 뭐한거야? 뭐하는데? 뭐해? 가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뭔래 뭔가... 뭔가... 뭔가... 뭔 난 네가 남자인 줄 알았어. 죄송합니다. You mouse I I found I found you and I kill you. I don't know who you are. I found you and I kill you. Okay. Okay. You understand? 아, 아,